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하고 저저번 시간이 걸쳐가지고 카티아 파일하고 솔리드웍스 파일을 컴포즈로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3D CAD 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가까이 옵션별로 어떤 차이점으로 해서 불러와지는지 뭐 n x 라든지 인벤트도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일을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어셈블리 패널에 이런 식으로 어떤 옵션이냐, 옵션으로 분류왔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 트리 구조가 생성이 되죠 우리 트리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셈블리 선택 모드 요첫 번째 아이콘인데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요 SolidWorks Compose에서 파일 열기를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중에서요 어떤 걸 열어보시냐면 자, 컴포즈 프랙티스에 보시면 여기 모터 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그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2014버전에 보면 네, 모터바이크 엔진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이를 파일을 매개 파트에 하나의 액트로 병합 체크하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파일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변환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병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각종 지오메트리를 다 불러오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오토바이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어셈블리어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 이렇게 초록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아이콘 어, 있죠? 이 아이콘부터 확인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이는 뭐죠? 노란색과 녹색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솔리드웍스 파일 있죠? 솔리드웍스라는지 카티아 버전 노 또는 포로이 모델에 대해서만 컴포즈로 불러올 때 이렇게 파, 어셈블리 노드로 인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먼저 한번 제 분해를 한 다음에요 요 그림부터 먼저 이해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죠 이렇게 트리 구조로 불러왔을 때요 제일 위에 있는 지구본이 있죠 지구본은 어셈블리의 루트 다시 말하는 최상위 뭐 하드 디스크로 따진다면내 컴퓨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노드에는 혼합 가시성이 표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런 체크 표시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이게 하고 어떤 거는 안 보이게 하더라도 얘는 항상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보이고 어떤 거는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혼합 가시성이 표시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체크하면 다 표시되겠죠? 이거는 항상 이거 체크해자면다안 보이겠죠? 다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어셈블리 루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상태는 지금 가시성이 어떤 거는 보이고 어떤 거는 안 보이고 혼합된 상태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어, 여기 있죠? 이거는 이제 어, 컴포즈의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죠? 노란과 녹색이 섞여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셈블리 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배터리 다시 1 있죠? 이거는 파트고요. 그 안에 보시면 서클 패턴 1라고 있죠? 이게 뭐라는 얘기죠? 지오메트리 높다. 지오메트리. 이 용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ssembly, part, 지오메트리. 아시죠? 자, 그렇게 봤을 때요. 금방 불러온 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루트가 되는 거고, 요게 assembly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파트를 어, 병합해서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녹색이 보일 수도 있고, 보라색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파트 밑에 파트를 병합하다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마, 만약에 파트를 병합하지 않고 카티아 파일을 불러와볼까요 여러분 이 트리구자 약간 틀리죠 어디있나요 어, 카티아 파일을 불러왔을 때는 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단품. 어, 이거는 이제 병합했을 경우에 그런거고 병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셈블리 안에 이런 것들이 그냥 통째로 병합돼서 넘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파트이자 지오메트리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만 여기서는 지오메트리로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이 파일을 병합하지 않고 플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파일 열기하겠습니다 똑같이 그 모터바이크 엔진 있죠 병합하지 않고 열기해보죠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불러올 때보다는 병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쭉 불러오겠죠? 예, 이렇게 어셈블리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파트가 있는 거죠. 파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지오메트리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의위형이 그렇죠? 자, 그러셔가지고 노란색은 파트 단위이죠. 캡 파트, 또는 cgr 파일, 솔리드 파트, 또는 nxaprt 파일, 이런 것들은 파트 파일이죠. 파트 파일을 불러오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합하느냐, 아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녹색으로 되어있는 거는 지오메트리다. 보라색은 뭐다? 지오메트리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복제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요런 모양이, 요놈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돌려보시면 어디에도 있냐면 이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나 얘나 똑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비참 그러니까 복제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뜨는 겁니다. 복제본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거죠. 아시죠 지오메틀인데 녹색과 보라색의 차이점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흰색은 어떤 경우에 뜰까요? 자 빨리 열기해보자 우리가 오픈옵션 있죠? 폴드해 보시면 카티아 어셈블리 파일 있죠. 제가 병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열기 해보죠. 그럼 이렇게 불러와지겠죠. 파트 밑에 이렇게 불러와지죠. 흰색으로 불러와지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모든 게다짬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흰색이랑 선 내부 구조 기하학적인 설정이라든지 기타 그룹 뭐, 맞죠. 어... 지오메트리 색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시죠? 자, 일반적으로 병합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본다는 얘기죠? 녹색이나, 요 아이콘이나, 요 아이콘, 녹색, 보라색, 요 정도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딱 보면 아시겠죠? 개청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어셈블리고, 요거는 하나짜리는 파트고, 요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세부적인 어, 그렇죠 형상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개는 신경 안쓰셔도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건 어셈블리 선택모드 입니다 자 먼저 요 창을 닫고요 이 창도 지금 이런 상태로 불러와져 있는데 자 한번 보죠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보죠 자 만약에 요 여기서 이게 지금 선택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냥 찍어보시죠 그러면 개별 지오메트리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선택을 해제할 때는 밖에 아무데나 찍으시면 돼요. 이걸 눌러놓고 얘를 한번 찍어보시죠. 그러면 색상이 일단 틀리죠. 아까 전에는 눌러져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녹어 이렇게 녹색에다가 아, 이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웃음> 예, 밝은 녹색에다가 녹색에다가 찍으면 주황색이 되죠. 그렇지만 이게 눌러져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같아대면 하늘색이 되고 찍으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뀌는데 얘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 지오메트리가 들어 있는 파트가 선택이 되죠 그러면 파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트가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은 이거는 뭐 파트가 되겠네요 이걸 찍으면 어셈블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병합을 하고 불러왔을 때는 또 다르게 동작이 되겠죠 병합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눌러져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포함, 어, 선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일 파트는 이렇게 될 거고요. 어셈블리 선택하면 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어셈블리 선택 모드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어떤 그룹으로 해서 덩어리째 선택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셔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 트리 그런 뷰포트에서자 보세요. 어셈블리 트리에 선택할 수도 있고 뷰포트에서 하나를 찍어 보십시오. 얘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선택하시고요. 뷰포트에 선택하셔도 되고, 어셈블리에서, 어셈리에서이 노드에 선택하셔도 되고, 뷰포트에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선택 모드부터 한번 볼까요? 자, 뷰포트에서,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로 선택하셔도 되고, 뷰포트에서 alt키를 누른 채, 자, 이건 꺼져 있어요. alt키를 누른 채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죠? alt키를 누른 채 찍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뷰포트에서 액터를 선택한 후, 왼쪽 화살표키를 누른다. 다시 말하면, 자 볼까요? 이쪽에서 이게 꺼져 있습니다. 누르면 당연히 주황색이죠.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보시죠. 그러면 어셈블리 파일이, 그러니까 얘가 포함되어 있는 어, 이 지오메트로 포함되어 있는 파트 파일이 이렇게 덩어리째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놓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볼까요?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한 단계 더 올려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만약 알트키 누르가 이걸 선택해볼까요? 어셈블린 모드로 선택이 되죠? 이건 병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선택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언제 쓰는지 이걸 병합한 채 불러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기하죠? 어딨나요? 모터사이클 안에 어, 모터엔진 병합한 채 열기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죠. 따로 저장해놓고 불러다 쓰기에는 옵션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될수 있으면 그때그때 변환시켜서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컴퓨터가 메모리가 16GB인데도 3 2 g b 로 올려야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눌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포함되어 있는 이 덩어리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그렇죠 자, 선택 해제하고요 이쪽에서 하나 선택하고 왼쪽 화살표키 눌러보시죠 똑같이 선택이 되죠 또는 Alt키 누르시고 하나 선택해보시죠 똑같은 모드로 이 그룹 전체가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브 어셈블리 전체가 선택되죠 자 한번 분해도를 만들어보죠 제가 일부분만 가지고 이동할 수도 있겠죠 자, 선, 요거는 해제해놓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몇 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해서 이동을 해보죠. 그럼 이몇 가지만 이렇게 이동되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할바이어 서브 어셈블리로 구성해 놓을 이유는 없겠죠. 자, 중성 위치 복구하면 원래대로 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얘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찍으면 전체가 이렇게 변환돼 덩어리체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룹이 아닙니다. 그냥 그룹이랄기보다는 그냥 이 여러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움직인 것 뿐이에요. 자, 어셈블리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전체 그룹이 선택됐겠죠? 평이동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동이 되죠. 사실 이동 개념 단순한 이동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어셈블리 선택 모드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행이동하는데 선형으로 한번 분해를 해보죠 그러면 어셈블리 지금 어셈블리 모드로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분해가 되느냐 안됩니다 왜 안되죠? 이 전체가 지금 가상으로 하나의 그룹이 잡혀 버렸다니까요 하나의 덩어리와돼버린 겁니다 아시죠? 그냥 분해가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푸시하죠 풀고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얘는 그룹으로 마치 잡힌 것처럼 전체가 어, 여러 개가 이렇게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낱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상의 그룹이 잡힌 게 아니에요. 가상의 덩어리가 된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 선택만 여러 개가 선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평행이동하는데 선형으로 이동을 하고 바꾸고 분해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셈블리 선택 모드라는 것은 어셈블리 모드 선택 모드라는 것은 좀더어 맞죠? 그렇죠? 여러 개의 요소를 여러 개의 지오메트 여러 개의 파트를 동시에 다른 위치로 옮긴다든지 동시에 숨긴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할때 편리하고요. 실제로 조각조각 분해낼 때는 절대로 어셈블리 선택 모드로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알죠? 자 라이트 있죠? 이 라이트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자 선택 모드로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동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쵸? 그렇죠?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꺼야겠죠? 그거 다시 한번 예를 찍어주면 전체가 다 선택되겠죠? 그 다음에 선형으로 하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약간 끌어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어좀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셈블리 선택 모드와 그냥 일반 여러 개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에 넘어갔을 때는 이어 셈블리 선택 모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아이콘의 의미 있죠? 최소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여러 번 열기 요 다른 옵션을 열어보시면서 봐서 요 아이콘들이 흰색이냐 또는 녹색이냐 병합돼 버린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병합하지 않고 a s s e 파일을 열었을 때 이렇게 열리는 거죠 흰색으로 카티아 파일은 또 병합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라색인데 녹색이 아니고 보라색인 이유는 뭐죠 여기는 녹색인데 이거를 제가 카피해서 여러 개를 쓴 거죠 그러니까 복제본이라는 뜻입니다 얘에 대해서 얘가 복제본 복제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뜨는 겁니다. 솔리드 복스의 능이 어떻게 될까요? 단품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지오메트리 이거는 면은 뭐예 공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공면, 병합해버리니까 그래서 솔리드하고 공면하고 병합하니까 마치 공면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예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본 거죠. 예, 요, 그렇죠? 보라색으로 뜨는 이유는 얘에 대해서 요게, 요게 다 복제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복제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다 복제본인데, 이렇게 보라색이 뜨는 거죠? 면으로 인식, 면은.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깍 X 표시 보이시죠? 보라색 X 표시. 요거는 이제 복제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녹색이라 되어 있는 부분은 복제본은 아니다. 개별 단품, 개별 바디단 얘기죠. 솔리드 바디 3개, 공면 바디 2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여러분 꼭이 어셈블리 선택 모드 이해하시고요. 요거 노드의 구조. 맞죠? 그렇죠? 어셈블리 노드냐 파트 노드냐 지오메트리 노드냐 이 용어를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